이는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수도권과 충남해안,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보라색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태안과 당진, 서산, 옹진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는 호우 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150mm 이상, 영서에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의 오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운전시 고립될 위험이 있으니 저지대와 지하차도 이용해 주의하시고요. 개울간는 하천변 등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접근이나 야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까지 비 소식이 잡겠습니다 월요일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국지성호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복절인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오늘보다 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강한 비로 인해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지역과 호남 쪽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일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지 얼마 안된 터라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언제 어디에 비가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차 강해지는 비구름 다음 주 초까지 중부 집중호우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8호 태풍 메아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메아리는 아열대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올라오며 일본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메아리가 북상하면서 정체전선 남쪽을 바치고 있던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는 아열대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덮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을 만들겠습니다. 비는 오늘 13일 오전 서쪽 지역부터 시작돼 오후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문제는 밤사이 저기압이 북쪽을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지나는 비구름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13일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북부 지역에는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 서해 오도에 30에서 80mm이고 수도권과 충청북부에는 많게는 150mm, 강원 영서에는 12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남부지방,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비가 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메아리가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세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다시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게 되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더 강하게 충돌하면서 패스. 월요일 밤에는 북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만큼 세찬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강한 비를 뿌렸던 8일 정체전선과는 다르게 이번 정체전선은 좀더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강도는 지난 8일 상황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짧은 시간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폭우의 산사태 침수 피해 주의 지난 8일부터 어제 정오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 출처, 기상청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 대부분이 붉은색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쪽을 중심으로 400mm를 넘는 비가 관측됐고 경기도 광주 지월 지역은 643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졌는데요. 강수량도 많았지만 비의 세기도 매우 강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1시간 동안 141.5mm가 쏟아지면서 115년 서울기상관측사상 가장 강한 비가 기록된 데 이어 서울 강남 116mm, 경기 분당에도 110.5mm의 폭우가 내렸고 경기 군포화성, 광주 그리고 전북 군산에도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물론 산사태 피해도 많았는데요. 오늘 13일 아침 6시를 기준으로 총 15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내린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서울의 14건, 경기도의 1 0사건 강원의 31건, 충남에 4건, 그리고 충북에두건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산사태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말 집중호우에 이어 다음 주초 다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광복절 연휴를 맞아 야외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반드시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는 13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시간당 30, 5 0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에서 시작돼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부터 14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 강원 영동 제외, 경북 북부 내륙, 서여도에는 3 80, 강원 영동, 남부지방 경북 북부 내륙 제외,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5, 40의 비가 예보됐다. 경기도, 충남, 인천 등에는 오전 9시부터 호우비 특보가 발효됐다. 8일부터 시작된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우려되니 외출을 자제하고, 하수도 및우수관배수구 맨홀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어 접근을 피해야 한다. 13일 기준 폭염 후 특보 발효 현황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2, 29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도시별 오전 8시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4.0도, 광주 26.8도, 대전 25.2도, 대구 26.6도, 울산 26.2도, 부산 24.7도다. 낮 최고 기온은 27, 34도로 예상된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 35도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열대야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 가라탄하는 곳이 많겠다. 현재 경북, 경남, 대구,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다. 주말 비, 다음 주엔 또 물폭탄.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13, 14일 서해에 머물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경남 동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14일까지 비가 이어진다. 14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충남 북부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다. 특히 수도권은 많게는 12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북 충남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서해 오도에는 20, 6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 30mm다. 기상청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축가로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하천변 등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물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다음 주 초에는 또 집중호우 예보가 있다. 한반도 북쪽에서 새 정체전선이 내려와 15일 밤부터 16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수 강도는 8일만큼 강할 수 있지만 그때처럼 한 지역에 비가 집중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주말에도 최대 120호 좁고 긴띠모양 새 정체전선 남아 17일 남부지방까지 장대비 예고 동작구 어제까지 1478비 내려 서울 한해 평균 강수량 뛰어넘어 이번 주초 역대급 폭우가 내렸던 서울 등 수도권의 광복절 연휴 내내 많은 비가 내리겠다. 주말에도 최대 120 배호우가 예고됐고 광복절 이후에는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차례로 많은 비를 뿌리겠다. 특히 다음 주 내리는 비는 8일 서울을 강타했던 폭우 못지않게 강력할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 내리는 비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가 충돌하며 생긴 기압골이 서해의 상공에 머무르는 영향이 크다. 기압골이란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나는 일종의 경계면이다. 기압골이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고기압에서 축축한 공기를 끌어당기고 그 여파로 형성된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 것이다. 현재 기압골 끝 부분에 걸쳐져 있는 중부지방에선덥고 습한 공기 때문에 대기불안정이 심해지는데 이 때문에 비가 내릴 때 강하게 퍼붓고 강수량도 많아진다. 광복절 이후에는 한층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4에서 15일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15에서 16일 중부지방, 17일 남부지방에 각각 많은 비를 뿌리겠다. 새 정체전선은 대기불안정 정도, 수증기 함유량,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모양까지 지난 8일 서울의 역대급 폭우 피해를 남긴 정체전선을 빼닮았다. 전선의 폭이 넓을수록 비구름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폭이 좁은 만큼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 게다가 11일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소멸한 재치로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이정체전선에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세력이 한껏 강해진 상태에서 비구름을 맞는 중부지방에선 이번 주와 같은 수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8일 서울에 내린 비의 경우 한반도 상공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상공에 묶여 시간당 최고 141.5의 비를 쏟아냈지만 다음 주 찾아오는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하며 굵은 비를 뿌릴 전망이다. 정체전선은 18일쯤 소멸해 이날 하루 전국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으나 19에서 20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최근 기상이변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는 것은 위도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야 하는 대기 상층 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대기 흐름이 막히는 이른바 블로킹이 발생하며 비가 한번 내릴 때 무섭게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8일 서울의 비 피해를 키운 것도 일본 북쪽 오오츠크의 부근에서 발생한 블로킹 영향이 컸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근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기압계가 최근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됨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들쭉날쭉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는 이미 한해 평균 강수량을 넘어서는 비가 내렸다. 서울 동작구에선 올 초부터 12일까지 총1 4 7 8의 비가 내려 서울 한해 평균 강수량 1 4 1 7 9을 뛰어넘었다.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 1074.3, 기상청이 있는 동작구 신대방동 1366.5 모두 8월의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 여름철 6에서 8월 평균 강수량 892.1을 넘어섰다.